Like the n w the rap i o t m a 랩 is not, man. l i e the 랩 i o a k t 랩 s not, a n l the s o t n l i k the 랩 is not, man. Like the 랩 is not, man. Like the 랩 is m a i k t o t man. the m e t h o a n e t i t i h e i n a t h s t 나로 질투 그래도 와고 싶은 나도 사람 이게 빚도가 아, 나가 버리겠어 고이지여라 가지 빠져 찢겨 내도 b e t t e 도 적어 내리 가사가 너무도 많이 저기 있어 가수장에 많이 나오면은 대박 never, 아, go bang. 난 never go back i never go back yeah 이미 보여지가 능성 말야 이래도 계속 그럴 거면 고 o o 아니면 지라고네 엄마를 보라카 <목소리> 똑같은 i vơi vơi v i vơi i a p ơ i a vơi vừa, vơi h ừ a vơi vừa, vơi vừa, i vừa, i vừa, vơi vừa, b i g k i l l a vơi vừa, vơi v c a vơi vừa, vơi vừa, vơi 지 ừ a vơi a v a i v a i vừa, i a i v ừ i v ừ 버리 i v ừ i v i a i a a y e o h 피네껴우시면스나 아재. 그래 비슷한 그 바그들이 서로 빠져주는 꼴을 보니 내가 빠게 하지겠어. 니니가 뭐라든 나만 상관 없고. 다 시기 첩도 바뀌 니는 따면 눈이 멀어지야 시기 흐르지, 다가까지 말을 그래. 내가 고깝지. 근데 그 는뭐 내가 날아갈 때 편하게 걸어가고 있어. 나는 모가지를 걸고 배털. 조회반에 너는 만들지오, 배털. 대답도못한곡 아니. 손그리툭 그래 하면 더운 자랑 니도 알고 있어. 이게 졸라 추한 걸 걸어 놓네 아니, 요. 래받쳐다뻥 아님, 아님 기믹이 저 새끼야 넌 뒤져라쩍. 올라가든 내려가든 니네 가면 상관. 니니 나이 마. 내가 여기서도 바래 내 앞에 있는 거울도 빛지못하신 나를 둬더 죽이고 있는 것이 타인이야 너내자신 있는 것은깨달았어 My love, yeah I feel like stinky a 앞에 여울의 빛이 내 모습이 너무나도 취해 보여 그때부터 마도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이 나를 계속 먹어버리고 도주. 우리 안에 악마들이 가득하게 내 네, 주위 네, 네. 사람들은 그저 나를 평범하게 보지 버렴 나로 캐 그저 걸어 나갈 힘조차도 well, 없어 내음은처비 뀌고 내 필름은 꺾였어 바누아버리자고 이제 너 이상 나를 바라보는 눈들의 부담감을 I'm 이겨내지 못하겠어 나를 놓아줘요 빨리 yeah. yeah. yeah. 작방에서 나를 야 보이는 사람들의 바는 눈빛 난 돌아가지 않아 더바 바래 바보는눈도 바래 그래 호흡면. 그래 호흡면. I c n e i o r a e g m a t a I y t e e c o e i d a y o a I'm ready to. 넌 클래식에 내 머리 안에 박혀있는 잡빛 색깔 센네 감정들이 여기다가 부어 그리고 making you 뭐 따라 못해 넌 분명히 말했었지 돈벌수 있다고 내게 되려와 내얘기데 지금 Mary Young 어디 나1 시벨 나를 무시하던 눈 똑같이 봐도 그래 Fuck that? Yeah. 사랑하지 마 fam i l y let it 이제 박아 놀테니 좋은 생각만 하자 근내 버릇이 끝난 래퍼도 아니 래퍼들이 빨아먹은 내 버리면 내도 수십이 넘어 그래 Fuck you 네 인생은 바람 만장 이 지랄하시는 꼰대들은 내어 난 귀에 담아 술자고 급지 긴양 담배나 빠시면 노가리나 가시 Fuck bitch Yeah, 남자다 멀리 필요 없어, bitch. Yeah, 똑같아, 전부 다내원 bitch. Feeling, yeah. i don't wanna play, I don't wanna p a y I don't wanna gang, I don't wanna motherfucker들을 blow up. 내 사람들만 태운 뒤에 같이 grow up. Where's t motherfucker? t you 바로 와서 쳐들어내 머리 안에 박혀있는 게저는 b a 그래 예뻐 저런 best to i t o n o give u f u o k what? 우린 다른 수준우린 다른 부류, 우린 다른 차원 그리고도 다른 move, 다른 boom, 다른 boom. Big n 다른 b a y e a h we r e motherfucking we. I don't know why n m so t r e Weird motherfuckin' g winner, I know